예, 북측은 지난 17일 군사행동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북측의 이런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 자체의 외교안보특위를 열었는데요. 이 특위에서 핵무장론, 9.19 합의 파기론, 확성기 방송 개시론 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. 이런 주장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하루속히 미래통합당 국회로 복귀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합니다.